인생의 동반자 고단하고 힘든 인생 길이지만 함께하는 벗이 있음에 서로를 의지 삼으며 무진 어려움도 감내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. 수많은 세월의 흐름 뒤끝에 그대와 내 머리에 하얀 서리가 앉고 얼굴들엔 나무 등걸과 같은 주름이 덮는다 해도 진실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인생의 친구이길 원합니다 오래오래 우리들 벗되어 함께 머물다 늙은 먼 훗날엔 두 손을 맞잡고 공원도 산책합시다 그러다 쇠전한 기력에 그것마저도 힘들면 이따금은 벤치에 앉아 휴식도 취해봅시다 그리고는 그런 시각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지내보는 우리들 사랑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잔잔하나 소중스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참된 친구의 길을 소망합니다. 하늘이 부르실 그날 그때까지 나 그대만을 사랑하리니 그대가 기쁘면 나 또한 기뻐할 것이며 그대가 슬퍼하면 나 또한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행여 먼저 가게 된다면 나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로 간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꼭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요내 가진 정성을 다하여 간곡히 청하고자 합니다 이승에서 이룬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연 다음 세상에서도 꼭 이루어져 우리들 마주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